네, 대표님 그리고 오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밝힌 대로 이번 주가 아마 최대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정부,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 의료진과 일반 국민 그리고 여와야 따질 것 없이 어, 다 같이 온힘을 다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우리 당은 코로나19 관련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또 국회 차원에서는 코로나19 관련된 특위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강화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서민경제에 대한 지원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광훈 목사님께서의 예정하셨던 주말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재고해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집회는 강행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정광호 목사님은 감염되어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 집회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취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동북아 3국이 비상에 걸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소위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째인데요. 또다시 고위급 인사가 이 행사에 참석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를 하고 행사를 폐지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 근거 없는 주장과 도발을 중단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